뭐야? 매멘토 열쇠 저 뭐예요? 어? 야 위치도 알려 줘.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왜 뭐야 이거? 아, 야 뭐야 이거? 나 처음은 아이템이야. 어,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덜롱다크 이번에 대형 업데이트를 통해서 Tales from the Far Territory라는 제목의 추가 확장팩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맵들,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이 덜롱다크를 새롭게 복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생존으로. 오. 진짜 인터페이스가 많이 바뀌었다 새 게임으로 한번 해봅시다 난이도는 여전히 스토커로 플레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와 예전에는 미니맵이 꽉안차 있었거든? 그럼 새로 추가된 곳이 어디야? 여긴가? 블랙록 근데 또 새로운 곳에서 시작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 완벽하게 다 정비를 해서 새로운 맵도 탐험을 하는 식으로 리뷰를 시작해봅시다 가장 만만한 신비로운 호수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특성이 여기서 3 개를 고를 수 있군요. 스테미나 충전 속도 20%, 질주할 때 25% 칼로리 적게 소모와 가혹한 환경에적응해 10% 칼로리를 적게 소모로 하겠습니다. 플레임 2부. 2부. <웃음> 이렇게 씁시다.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예요? 에이, 왜? 뭐? 왜? 뭐? 아니, 시작부터... 아니. 안녕히 계세요 야 아이 좀 인간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웃음> 얼어붙은 개울 늑대 소리 너무 커요 너무 가까워 보지마 어나 이거 있다 나왜 나 조명탄이 있냐 근데 이거 뜯어서 늑대한테 던지면은 어그로 풀수 있거든요 이름 없는 연못 나 여기 어딘지 알아 나나 나. 안녕하세요 어, <웃음> 어 무서워 여기로 들어오면은 늑대가 못올 겁니다 어그로 풀렸죠? 어, 근데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여기서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냥용 나이프, 예. 아주 나이스에요. 가, 가면 되지. 자, 간다, 간다. 곰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또이 2부지만, 이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입문을 안 하, 왜 깜짝이야, 이 개새끼. 아우, 놀래라, 이씨.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최대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이에요 저거? 아니 뭔가 외형이 내가 평소에 보는 거랑 좀 다른데? 암사슴인가? 어, 암사슴이 추가됐어요 이번에? <웃음> 어, 그렇구나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사슴 잡을 때마다 항상 뿔이 있었는데 그지 오, 뭔가 되게 처음 보는 외형의 사슴 야야 야. 그러지 마라 야아나 여기 어딘지 까먹은 것 같아 나 여기 어디지? 시작부터 너무 하드코어한데요? 원래 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어려워 덜렁다크가 어? 저기 뭔가 부서진 집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아 그래 여기네 사냥꾼의 집 여기서 에 총을 바로 얻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총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까 확인을 해봅시다 시작이 좋아요 어어? 아 진짜 으르렁거리는 소리 너무 무서운데? 항생제 뭐. 어 기름 필요하죠 2리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시작하자마자 성냥 필요한 것들 전부 다 챙깁시다 필요한 게 지금은 뭐 따로 없고 손에 집히는 거다 집으면 돼요 이렇게 인벤토리를 보시면은 무게가 최대 30kg까지 들수 있고 이건 뭐야? 확대 렌즈 그치니. 이것도 불붙이는 용... <웃음> 아에서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사냥용 나이프를 이렇게 딱아 따... 어, 여기 총알도 있으면 대박인데 자 숫돌 참. 손에 집히는 거다 집어 어, 내복도 좋아요 아 어, 우리 눈사람 형님 오랜만입니다 랜턴 연료 어도잘안 보인다. 여기 커피도 있네. 자, 냄비까지. 야, 알차다, 이 집. 정말 좋다, 부시똥. 장작 두개와 도끼 없네. 와, 총아 지렸어요. 이부 알차게 시작합니다, 지금. 끝났어요, 우리. 장작. 시작이 반이라 했거늘. 벌써 지금 2부 절반 끝났습니다 성광탄아 너무 어두워 안 보여 바느질 키트 아, 진짜 웬만한 거다 있네 여전히 영어로 써있네요 한글로 번역 언제 해주냐 여기도 열어보고 와, 와 소독약 좋아요 됐어. 소독약 어 여기 리볼버 탄약이 조그맣게 두 개가 있네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금고 이거는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은 어? 아, 아! 방금 이렇게 첫 번째 비밀번호를 언락을 했는데 너무 돌려버리면 안돼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서 두 번째 비밀번호를 찾으면 됩니다 너무 빨리 돌리면 또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죠 천천히 천천히 묻히는 거보다 천천히 하는 게더 중요한데 왜안 나와요? 왜? 왜? 어, 7, 아까 3, 7, 그리고 어머머. 아, 이런 게 어? 하, 11이었네요. 왜 이렇게 번호가 다 앞에 몰려있는 거야. 11, 나이스. 진짜 현금만 안 나오길 바랬는데. 아, 신발 하나 정도는 주지 않을까? 아, 이... 감사합니다. 리볼버 탄약 좋아요. 끝! 약간 아쉽네요 물론 탄약도 굉장히 좋지만 초반에 필요한 토끼 아니면은 신발 따뜻한 옷 이런 것들이 좋은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 자세하게 파밍은 못할것 같고 다른 곳으로 떠납시다 어? 바람이 좀 많이 부는데 아직까지는 해가 지려면은 조금 시간이 있고 <끝> 아이고야 세상에 안녕히 계세요 아, 저 튼실한 엉덩이 봤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 빵댕이보다 더 크네. 와 그냥 오늘은 여기서 자자. 그러면 은 여기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침낭을 소리천이두 개가 필요하네? 서바이버 나이프가 있으니까 이걸로 뭘 뜯을 수 있을까? 어? 소파 왜 분해가 안 되지? 원래 소파 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거 상호작용 자체가 안 뜨는데요? 도끼가 있으면 되려나? 어? 이거 손으로 부술 수 있어요. 좀더 어두워진 느낌이죠? 잠을 잘까요? 아, 냄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숯이랑 불을 켜서 물을 좀 만들자 아, 뭐야! 아, 불 붙이는 줄 알았어! 왜 직전에 꺼져! 책 있냐, 책? 버릴만한 책 여기 있다 책이 좀잘 붙죠? 75% 제발 와 진짜 느려 불붙이는 속도 진짜 진짜 진짜 개 느려 어 됐다 자 이제 연료를 넣어주고 아니 우리가 일부 <웃음> 때는 진짜 완전 하이스펙으로 끝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능력치가 초기화되니까 답답해 미치겠네요 자 이제 물을 물을 만듭시다 2리터 나뭐 아, 마실 거 없어? 커피 연유? 연유는 지금 너무 고칼로리인데 아니다 지금이 딱이다 켄닭... 아나 켄닭이 있지 야... 이게 시력이 진짜 너무 풍부하게 주는데 먹어 먹어 쭈욱 쭈욱 얼마나 남았어요? 한두 시간 자면 되나? 두 시간 끊어서 자고 일어나면은... 어? 끓는 소리 들리는데? 어? 어? 증발하는 거 아니겠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젯불! 아, 젯불! 젯불 살려! 아 타올라라 물! 물한번더 해. 좋아요. 딱두 시간. 물좀 마셔주고. 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책을 좀 읽자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아주 시간을 알차게 쓰는 사람들이구만. 자, 두 시간 정도 딱 읽어주면은 불은딱 꺼질 테고. 그쵸. 물도 완벽해. 냄비 챙겨주고. 어둠 속을 더듬더듬 더듬으면서 이것이 침대라는 것이구나 3시간 자줍니다 일어나 어? 좀덜 잤네? 3시간 가지고는 멸정도를 이만큼 채울 수 없군요 물좀더 마셔주고 내 물을 많이 끓여놓은 이유는 지금 마시기 위함이다! 그럼 무게가 아직 널널해서 많이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후반에는 제가 들고 있는 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지금 초반이니까 가능하다는 거 지금 한방중이어서할수 있는 거는 많이 없는데 멀정도가 지금 거의 다차 있는 상태고 달이 아직 중천에 떠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풀로 더 잔다고 해도 도중에 금방 일어날 걸요? 이거 봐요 바로 일어나잖아요 오른쪽 위에 달이 질락말락하고 있는데 4시간 정도는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뭘 하지? 아! 숯돌! 찬양용 나이프! 가로. 밤에 빛이 없어도 할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를 가는 거. 밤에 할수 있는 일중 하나죠. 얘 이름이 혹시 석봉이니? 밤에도 칼을 잘 가네. 책다 읽었냐고요? 밤에는 책을 읽을 수 없어요. 읽고 싶은데, 네. 너무 어두워서 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죠 못 읽습니다 배도 이제 슬슬 고파지네요 초콜릿 빵 하나 먹어주고 아이템 정리를 좀 하자 양말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네 이거 밤에 수선이 되나? Nope. 응, 안돼야 뭐야 이 랜턴 연료 완전 그냥 찌끄레기인데? 이거 버리자 뭐야 무게만 차지하고 뭐 0.08L 들어있는 건데 진짜 처음 보네 할수 있는 거다한거 같은데? 제가 어. 멀 정도가 지금 좀, 좀 달았잖아 한 2시간 정도 자죠 잠을 자고 딱 일어나면 이제 아침일 거야 뭐, 뭐, 뭐, 미션? 물 마시라고? 캐릭터랑 같이 물 마시기. 아야, 나 미션 신경 못 써. 하지 마 이런 거. 감사합니다. 미션 좀 걸지 마. 아유, 감사합니다. 저 되게 목말랐었나 보네요. <웃음> 이게 물 마시기 전까지는 그거잘 몰라. 자, 아침이 됐어요. 지금 지평선 기준 해가 달보다 약간 더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아침 판정입니다. 굉장히 어둡고 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아침 판정이기 때문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나가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제 옷이 지금 따뜻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아침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한밤중이랑 온도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 정도 책을 읽어주고 아 눈이 좀 많이 내리네? 하지만 전 어떤 상황이든 추워요 엄청 춥기 때문에 그냥 나갑니다 옷이 거의 뭐 알몸이랑 다름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저곰색 새끼... 쟤는 왜 자꾸 저기에 있어? 아니 나 너무 추운데? 나 빨리 들어가자 야 체온 다는 속도 봐 미쳤나 봐 그러면 은한 시간만 더 자고 딱한 시간 자고 일어나면 은 바람 소리도 다 줄어들고 날씨가 아주 좋아질 거 미친 너무 추워 어우 야 창문 흔들리는 소리 봐. <웃음> 야아참 혼나 훈수하지 말라니까 혼나요 진짜 저런거 나 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본능 나도 뭔지 알거든 가르쳐주고 싶잖아 그런데 그거를 참을 줄 알아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게임을 옆에서 나 잘한다고 막다 알려주고 그러면은 게임 즐기는 사람은 뭘 즐길 수있겠어 이런걸 스스로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건데 아저곰 자직도 저기있네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안가 에헤헤 늑대 늑대 찡. 저기 저기 곰있네 저기 맛좋은 곰있네 곰이랑 싸워 곰보고 쫄아서 도망갔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어 그치 그쵸 그쵸 어그로 풀렸죠 안녕히 계세요 아나저 시체 뒤져야 되는데 저거 빨리 뒤져야 되는데 아 근데 곰이 이쪽으로 오네 어 곰이 이쪽으로 오네 어그로 끌리진 않겠지 어 어그로 끌렸죠 어그로 끌렸죠 다시 돌아가죠 어어, 어? 어어? 어어? 시작부터 시작부터 <웃음> 잠깐만. 아 어쩐지 시작이 좋더라 막 총도 주고 막 뭐든지 막 퍼주더라 왜 그러나 했더니 여기에서 이지라고 안되겠다 저 시체는 포기합시다 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몸 따뜻하게 한 다음에 다시 나갈게요 제가 지금 비록 총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위력이 엄청나게 약하고 잘 빗나갑니다 총에도 숙련도가 있는데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저총좀 저 위험 걸렸어요? 저 죽어요? 손발이 잘릴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요? 아... 따뜻 곰을 지금 스펙으로 잡으려고 하다가는 제가 잡힙니다 위험해요 아나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하루 종일 여기 있어야 되나? 3시간 자자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 성광탄 던지면 되지 않냐고? 그것도 확률이야 갑자기 나한테 덮칠 수도 있고 오! 어 좋아 지금이다 야 진짜 지금이다 빨리 나가자 너무 좋은데 날씨? 체온도 한 칸씩밖에 안 달아 저 화살표가 이제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걸로 추위의 정도를 알수 있거든요 아 근데 내가 지금 거의 헐벗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도 체온이 한칸 밖에 안 달고 있는 거면 진짜 따뜻한 거예요 아 진짜 개오바라니까저 곰은 왜 여기서 살고 있냐? 아 근데 곰은 웬만하면 뛰어오지 않거든요 진짜 가까워지지 않는 이상 아우, 야, 진짜. 근데 숨소리 너무 무섭다. 자, 가방이 중요한데, 가방? 가방? 가방?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가방이 없어요. 어, 왜 가방이 없지? 이상하다. 일단, 도망. 원래 가방에 책 있는데, 그 가방을 못 찾겠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써야 될 때가 온것 같은데? 오, 어, 다행히 뛰어오진 않는다. 와, 진짜 가까이 있었는데, 안 뛰어오네. 와. 아 이거 써볼까? 불을 붙여 저리 꺼져! 아이 좀 너무 뛰어오고 계신 거예요? 뛰어오고 계신 거예요? 아이고잘 뛰어오시네 잘 뛰어오시네 에? 왜나안 왜 물지? 아이고 뛰어오시네 <웃음> 우빙 우빙 우빙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그러지 마 진짜 진짜 진짜 아, 아 우리 사이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요즘 다시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이 시국에 아, 사회적 거리 걸... 아나 나 기차도 다판밍하고 싶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야 이거야 야, 나 진짜 위험해. 나, 나, 나 없어. 나, 붕대가 없어. 잠깐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천, 천, 천을 뜯어서, 붕대. 아, 아, 아, 기다려. 와, 출혈이 무려 두 개나. 출혈이 두 개. 그 다음에, 감염 위험까지. 정말 알차게 묻힐 것다 묻히고 가셨네, 저 늑대씨. 감염 두 번? 됐어 야 그래도 사냥꾼의 오두막에서 알차게 다줘가지고 웬만한 거는 아직 괜찮습니다 자 기차 파밍은 좀 나중에 하고 여기서 쭉간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관리사무소 같은 데가 있어요 캐나다 국기가 펄럭펄럭 거리고 있는 그 집도 꽤 넓고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다시 파밍을 한번 싹 하고 옷을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기고 두껍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볼게요 라이플을 사용 안한 이유가 있냐고요? 어? 있는지 몰랐어요 순간적으로 아니 사람이 당황하니까 어, <웃음> 라이플 쓸 생각을 전혀 못했네? 있었구나 우리가 어 무기가 있었네 아니 너무 초반이어서 난 당연히 없을 줄 알았지 이게 초반에 먹었다는 그 기쁨이 <웃음> 지금 내가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있으니까 총도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들어왔다 드디어 자 솥돌 세거 랜턴 연료 줄 시작하자마자 막 주술 것들 상범이네. 이거 스토커들이 도무 많나요? 역 wonder who o w 관리 사무소가 짱이라니까. 야 스테로이드, 해수한 나무, 뭐 10만 뭐, 원 필요 없고 랜턴 없냐? 랜턴? 랜턴이랑 도끼만 주면 딱인데 야생 애주방. 기가 막힙니다 아주 오이 기름이 제가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하네요 용량이 굳이 들고 가지 맙시다 2리터면은 충분히 어거든요 기름 도마이러스냄비는 이미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됐고 뒤적뒤적 이런 밑에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없을 것 같은 곳에 틈 사이에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계단 밑에도 잘 보고 왜 날씨가 또 무서운 소리가 들리지? 없어요 확실히 없어요 그죠? 아이럼 어떻게 랜턴 하나가 없냐? 어? 붕대? 자 2층 가봅시다 2층이 중요해요 2층에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고 야침낭 근 우리는 이미 하나를 가지고 있... 내구도 보자 55 어? 이거 찢어! 찢으면 천 10개 나와 어차피 오늘 하루는 여기서 또 자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밍을 다 하고 이게 낮 판정은 수평선 기준으로 달보다 해가 더 많이 떠 있으면 아침 판정인데 밤 판정은 해가 완전히 져야 밤 판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밤이 아니에요 어? 양말? 나이스 뭐 안주는데? 아나 사무소가 이렇게 가난한 거 처음 봤어 초반에 총은 줄게 나머지는 좀 고생 좀할 거야 뭐 이런 건가? 외투? 기본 파카? 나쁘지 않네요 옷좀 뭐 괜찮은 걸 줬어요 천도 찢어주고 운동화 안 신으세요? 우리 운동화 먹었어? 운동화가 어딨어? 여기 있네? 근데 내가 신고 있는 것보다 운동화가 더안 좋을걸? 어, 뭐, 비슷하네 능력치는 그냥 찢어버리자 생확하면 건조시킨 가죽 두개 찢어버리고 어, 완전 밤이 됐어요 아, 음식도 좀 빠듯하네 음식 따서 먹고 잡시다 정도가 많이 가꼈군요 풀로 자고 야 날씨 괜찮은 것 같아 조용해졌어 양말 하나 더 먹었구나 아나왜 이렇게 오늘따라 멍때리지? 뭔가 파밍을 하면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너무 오래간만인가봐요 제가 지금이 살짝 반판정이네요 해가 달보다 살짝 아래에 있죠? 지금 책을 읽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달읽냐 버려 읽어는 보자 어 안되네요 그러면 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자잘한 이런 거 갈거나 멍때리기가 있어요, 멍때리기 여기에서 이거 시간 보내기 이런 게 있는데 아 어, 마침 딱 칼을 갈면서 낯 판정이 된거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읍시다 이런때 짬짬이 책을 읽어야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는 거예요 독서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딱 낫이 됐죠 다시 출점을 갑시다. 저희가 지금 식료품이 모자라서 여기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많이 파밍을 해야 됩니다. 가자. 뭔 소리야? 뭐 오른쪽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여기 시체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시체가 어디있을까 이거 오브젝트가 약간 위치가 이제 다 랜덤으로 바뀌었냐? 왜 이렇게 뭐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아이템 위치가 다 바뀐 것같아 아까 가방도 없었잖아 아 어, 여기 전마탱 부들개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내가 위, 긴급할 때 가장 애용하는 부들개지 마음껏 먹어줍시다 아이템 리젠 위치가 업데이트 되면서 다 바뀌었어요 어.. 와 우리 진짜 그냥 생판 처음 하는 게임이 돼버렸네 그렇구나. 그런 거 조심해서 합시다. 막 여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하고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웃음> 위급한 상황이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우리 늑대 한번 잡아볼까? 뭐야, 여기 부들개지가 많이 있을 것 같.. 오케이. 먹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와줘. 조금만 더. <웃음> 왜 무빙쳐! 아우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아우 왜 정면으로 안 오고. 이 도축을 지금 해야되나? 많이 추운데, 나 지금? 도축하지 맙시다. 저살 발라내다가 제가 도축당하게 생겼어요. 추위가 나를 도축할 거야. <웃음> 아, 나 많이 추운데? 자, 일단 여기에서 맛있는 부들개지 전부 다 파밍해주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 멀리 있는 저기 저기 멀리 있는 저 세계 오도막집과 저 바위 사이에 있는 저집 그리고 이 언덕 너머에 또 커다란 집이 있는데 거기 갈 거예요 그 전에 이 중간중간에 있는 낚시터들도 서랍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데서도 알차게 아이템아야나이아아 알차. 아, 선도끼 아 필요한 거 나왔죠 너무 좋습니다 어 뭐야 여기 리볼버 탄약이 3개가 있네? 뭐지? 뭐, 뭐지? 진짜 뭐지? 황가 황가루는 이제 총알 만들 때 필요한 재료인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고 장갑 자, 장갑 둘이 똑같아 인정체 어? 똑같아 쓰레기야 둘다 쓰레기고 나 지금 얼어 죽을 것 같거든요 빨리 들어갑시다 아무데나 살려주세요! 살려줘세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 아, 일단 직진해 저쪽으로 가자 i so 아, 파밍은 못참지 so 가봐. 으 <웃음> 종결모자 나왔어요. 종결모자. 이런 건 바로 껴주고. 모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어딜 가지? e 일단 정면 가자. 아우, 일단 빨리 들어가. a can think about. 그래놀라봐 집이 그지네요 일단 너무 추우니까 여기에서 할수 있는 거랍시다 책을 그 3시간밖에 못 읽네? 1 시간만 한 시간만 깔끔하게 다 읽어주고 저체온증 위험 없애준 다음에 체온이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제가 지금 여전히 너무 추운 상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방금 왼쪽에 가방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가방 파밍 했냐? 어, 안 했네. 야, 통조리. 이걸 놓고 갈뻔 했네. 좋아요. 이 집도 들어가 봅시다. 메모는 어차피 영어니까, 읽지 말고. 보통 다른 게임에서는 쓰레기통에서 진짜 필요한 거 많이 나오던데 여기는 쓰레기통이 진짜 쓰레기통이야 진짜 쓰레기밖에 안줘 먼지 이런 거 있잖아 그래 놀라봐 좋아요 다된 듯? 생각보다 파밍이 좀잘 안되고 있어요 통조림 좀 먹고 갑시다 바로 다음 거. 오랜만이다 너도 맛있게 먹어주마 캐천만 감자칩은 다 좋은데, 수분을 너무 많이 먹어. 아, 마이크에 침 치인 거 맛이 더러워 죽겠네. 캐천만 <웃음> 감자칩 얘기할 때는 좀 살살 말해야겠다. <웃음> 상자를왜 이렇게 다 침대 밑에다가 숨겨 놓는 거야? 야구모자, 일단 모자가 없으니까 바깥쪽에다가 야구모자를 하나 써주고 야 아까부터 계속 그래놀라바가 나온다 어? 트레일부츠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보단 낫지 아 근데 수리를 해줘야 되네? 수리를 할만한 가치가 있을까? 수리 소요시간 30분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 해가 중천이라서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네요. 수리해서 깁시다. 근데 수리가 과연 한 번에 되냐가 문제인데 됐어! 좋아서! 바로 껴자! 마모!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입기가 아니라 마모야. 입는 순간부터 마모돼 가지고 마모라고 써놓은 건가? 좋은 거 나올 것 같이 생긴 트렁크. 하지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그쵸? 썩을 쓰레기. 뭐라고? 뭐 아무... 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 시체가 있어 안녕하세요 뒤적뒤적 아이씨 냅둬 아까 먹은 트레일부츠 까마귀 깃털은 이제 시체 같은 주변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챙겨둡시다 화살을 만드는 재료인데 무게도 거의 안 들고 또 막상 필요한 때찾으면 없어요 스타밍을 미리미리 해주고 체온이 좀 올랐으니까 그 사이에 아까 봤던 조그만 집 하나 더 있죠? 저기 오른쪽 끝에 저기도 가봅시다 저 집도 꽤 넓어요 뒤에 가끔 정말 낮은 확률로 아이템이 있던데 오늘이 그날이네요 초콜릿밥 좋아요 여기도 메모 하나 있을 테고 어? 뭐야? 메멘토 열쇠 왜 잠겨있어? 어? 잠깐만 메멘토 열쇠 저거 뭐예요? 야! 난난 난 여기에 아이템 이열쇠 처음 봐저 이거 읽을 수 있나? 더 이상 그것들을 견딜 수 없다 하지만 댐내 창문이 깨진 방에 대량의 애머리가 있다? 어? 야 위치도 알려줘!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뭐야 이거? 업데이트로 추가가 된 요소인가 본데요. 무리당. 뭐지? 오이, 흥분을 잠을 수가 없고. 아, 어, 야 뭐야 이거? 처음 본 아이템이야. 도시형 파카? 뭐야 이거 되게 좋아. 뭐. 아, 물론 지금 뭘 입든 뭐보단 낫겠지. 와 이거 옵션 괜찮은데요? 막 엄청 좋다 이 정도는 아닌데 나쁘지 않아요. 꽤 좋습니다. 중상 등급의 파카. 이게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온기, 이게 방풍인데 체감 온도를 결정짓는 요소는 바람과 일반 기온의 합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은 지금 기온이 영하 4도인데 바람이 안 불잖아 바람이 전혀 안 부는 상태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또 뭐냐면 방풍은 겉옷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게 방풍이 1.8도 잖아. 이거 1.9도 잖아. 방풍이 더 높지. 그러면은 이걸 바깥으로 입어줘야 돼요.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주고 이것도 벗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입어주고 안에다가 이걸 입어줘야 돼요. 외형도 겉옷을 입었을 때 외형이 바뀌어요. 멋있게 바뀌었네요. 그죠? 나 너무 설명충이었나? 아니, 근데 이런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저번에 외전편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그냥 평범하게 플레이 할게요. 이러고 플레이 했었는데, 거기에 풀 영상 올리는 풀네임TV의 외전이 올라가 있는데, 댓글에 설명이 너무 없어서 좀 어렵게 봤다. 이런 멘트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숄네임이었는데? 아냐 니 이제 그 숄네임이 풀네임TV로 바뀌었습니다 많이들 사랑해주시기 바래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플레임TV의 영상이 편집본이 올라간다 하면 은그 영상들의 풀버전은 플레임TV로 이제 전부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를 했었는데 멤버십 분들의 특혜를 플레임TV로 옮긴 거예요 그럼 멤버십 안 해도 되는 거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멤버십 분들한테는 새로운 특혜가 하나 더 들어왔죠 유튜브 생방송 스트리밍 풀영상을 볼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네, DLC 구매했습니다. 야, 솔직히 덜렁다크 매출의 한 5% 지분은 나한테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도 한 20%는 내가 매출 상승시켜줬을 텐데. DLC는 공짜로 줘야지. 아, 운영진들 너무한 거 아니야? 헉, 잠깐만요. 무게가 벌써 다 찼네요? 뭐야, 캔이 짱 많네. 이제 슬슬 무게 관리를 해야 될때온것 같습니다. 제가 무거운 옷들을 많이 걸쳐서 그런가. 이제 슬슬 무겁네요. 버릴 거 버리고 깔끔하게. 장갑 또 버리자, 그냥. 이게 지금 아까 30kg였잖아요. 최대의 한도가 30kg였는데 낮아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점점 피곤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멀정도가 별로 안 남았네요. 그리고 체온이 너무 낮아요. 체온! 체온!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 침대도 있으니까 여기서 자고 자, 아직 해가 중천이잖아요. 이런때 잠을 자면 밤에 일어나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할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책을 읽어주겠습니다. 내려놓고 이것도 읽어줍시다. 5시간짜리 쭉다 읽으면 되나? 어 어, 어! 어! 어! 목이 너무 말라! 아 이게 상태가 뭐라도 안 좋으면 은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목이 마른 게더 먼저 왔는데 피로해도 책을 못 읽고 배고파도 못 읽고 어두워도 못 읽어요. 얘가 인내심이 없어요 <웃음> 와! 부들개지 12개 미쳤다 그저 그저 다 씹어먹어 줍시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찔끔찔끔 오르긴 하는데 이게 어디야? 다 마시고 이제 밤이 됐네요 아직 약간 낮판정이기는 한데 아 그럼 책을 좀더 읽을까? 어, 개소리야 멀정도가 다 떨어졌는데 책을 어떻게 읽어? 뭔가 할거 없나? 아막 도끼를 갈자 그래 졸린데 도끼를 어떻게 갈아요? 졸면서 갈겠죠. <웃음> 실수로 다 갈아버린 다음에 수확하기 이거 눌러면안 됩니다. 엄청 큰일 나요. 뭔가 얘가 뿌드득 뿌드득 거리면서 부수고 있는 소리가 들린다. 그럼 바로 ESC 눌러서 취소해야 됩니다. 참고로 칼 가는 것도 많이 하다 보면 숙련도가 늘어요. 방금 연마 기술 막 이렇게 40뜬거 보셨죠? 저것도 100 채우면 은 레벨업합니다. 일어나세요 용사님. 짜증나서 일어났어요, 주인공. 물좀 마셔주고. 어, 이제 물이 슬슬 동이 나고 있네요. 자, 완벽한 상태입니다. 날씨까지 지금 창문에 막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별로 봐서 이런 썩을. 날씨는 좋은데 안개가 꼈네. 어떡하지? 그래도 그냥 갑시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자, 이 신비로운 호수의 가장 메인 스테이지가 어디입니까 이전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바로 갓댐이죠 댐이 Damn이 있어요 댐 거기를 갈 겁니다 음...